새우 피자 먹어볼까? 블랙타 이거 새우로 만든 피자래. 10년 만에 먹어보는 도미노 피자라 궁금한 사이드도 같이 시켜봤지. 사이드. 어, 새우가 엄청 토질토질한데요? 아! 좋아. 이 탱글탱글한 식감이 아주 잘 살아있어서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고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살짝 불향이 나면서 달짝지근한 그 불고기 맛. 약간 대리버거같은거 먹는 느낌도 나고 그 고기향이 같이 느껴져서 또 맛있습니다 어, 파인애플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? 어, 상큼해서 좋았어요 <웃음> 행복합니다. 아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밀크 튀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야 이게? 어 이거 많이 먹어본 그런 맛인데 슈크림 있잖아요. 슈크림을 약간 푸딩 같은 식감의 슈크림을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튀김가루랑 같이 먹는 느낌. 아, 이거 급식소에서 많이 먹던 막 약간 그런 튀김가루 맛인데 아무튼 그런 튀김가루에 달달한 푸딩 같은 슈크림 맛이 딱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. 그래서 저는 딱 두개까지가 한개인걸로 <웃음> 반가웠다! 다음은 스모크치킨 되게 짭짤하네요 그래서 그냥 먹기에는 짜다고 느낄 수 있는데, 육질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서 밥 반찬으로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하나만 더 먹어야지. 음, 여러분 이거 드실 때 파인애플이랑 새우랑은 같이 드시지 마세요 <웃음> 파인애플이 비싼 새우의 맛을 다 감춰버렸어요 파인애플 아, 이상하다 근데 왜 이렇게 먹은 게 없는데 배부르지? 라스트 한 조각 첫입은 큼직하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